진짜 학교 분식집 같아 아, 진짜, 진짜 말캉말캉해 보여, 말캉말캉 엄마 무슨 떡볶이가 오, 이래요? 숙주 쌓여있는 거 보이세요, 지금? 어, 아, 아, 무조건 진짜. 빨간 맛이죠 잠깐 맛. 뭐 잘못 주문 받은 거 같은데? 사돌박이 떡볶이 4인분이랑 이거 4인분? 네 실수 어떻게 4인분 됐어요몇 분인데? 두 개, 두 개, 두개 각자 너무 많은데 이거 다 과연 드실 수 있을까? 역시, 소양 먹을 줄 알아. 오, 네 개를, 네개 어머! 어머, 무서워, 무서워. 1, 1인분씩 먹네. 한 젓가락. 말로. 우와! <웃음> 더 들어가겠다. 아, 한 번에 쏙. 사료사리3 0개 혹시 되나요? 20개? 2인분? 아니, 20개. 20인분? 어느 별에서 왔니지 어느 별에서 왔니.